q 원으로 아이스크림 만들기 야승연이 손길이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더 맛있구나 다 됐어요 다 됐어요? 야 우리 딸이 아빠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만든단다 우와 맛있겠다 평생 못 잊을 것 같다 아빠 한입 주세요 얼마나 맛있을까 아, 아빠아아 아. 홈메이드로 사랑을 만들다 오늘 맛있고 건강한 사랑을 만들어보세요 Q1